여기 둔촌동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다 둔촌 매운 가리비찜? 매운 가리비찜인가? 매운 갈비찜인가? 주방에서 분주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준비하시는 거좀 찍어도 되요 예. 네. 찍으니까 되게 어색하네 원래는 밖에다 내놓고 썼었는데, 아 네. 안에도 그냥 하고. 제가 사당 끄는 그게 아니죠. 네. <웃음> 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공안치고가네 <웃음> 네, 장사가 점점 안 되니까 조리 동선이 바뀌었어요. 아, 원래는 이걸 다 빼놓고서. 네. 요쪽에다가 이제 밑에 넣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냉동고에 넣어놓고 이거 아, 그러니까 샐러드 소스는 응. 오리엔탈 소스예요. 아, 오리엔탈. 네. 식주도 씻었다가 다시 박스에 넣어서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할수아는게 그거니까 그냥 방향이 로스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네.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끓이시는 건 뭐예요? 계란탕이요 기본적으로 계란탕이 나가는... 예 사장님 그 그한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가게에 대해서 가게에 대해서요? 네 가게 연지 6개월 됐고요 둔촌동에서 조그맣게 아, 둔촌동이 아니고 국 성내동이네요. <웃음> 성내동에서 조그맣게 국 한국 한국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돼요 <웃음> 수익이 전혀 안나고 있습니다 가게 이름이 왜 매운 가리찜이죠? 가리가 갈비 옛날 말인데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이름 지으면 뭐 네이밍 나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구해 되시나요? 간판 두 글자만 바꿀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장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네. 하셨어요? 예 조리직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한식조리사로 15년 이상 일했고요. 제가 할줄 아는 게 제일 잘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장사랑 그러니까 조리직으로 남에서남 밑에서 이제 직원으로 있는 거랑은 얘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거 많이 간과했죠. 이 정도 그냥 음식 차려놓고 음식 세팅해놓으면, 그냥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들어오겠지. 지금 이 매장 손에 안 보고는 돌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이제 장사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얘기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왜 처음에는 그 얘기, 잘안 믿었거든요 뭐 이거에서 성공하는 사람 100에 한 명이다 뭐열한 명이다 처음에 제가 하면서 잡아가면 되겠지 근데 그게 금전적인 걸로 계속 데미지가 오니까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갈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틀어막고 있다고 해도 그게 다가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한달 지나면 가게세도 나가야 되고 기본적인 관리비나 이게 지금 작은 매장이잖아요 조그만 매장인데 이거 돌리는데도 아 생각한 거보다꽤 많은 돈이 드는구나 라는 걸 이제 벌려놓고 안 거죠. 그거를 그 전에 좀더 생각을 해보고 좀더 깊게 생각했으면 아니면 메뉴를 차리고 라코차식으로 뭐 여러 개 넣어서 뭐 닭가치기로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거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한 직업이 그거다 보니까 그 생각에 많이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생각해보고 좀 다방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사를 벌려놓고 나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장사하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조리스킬만 있지 그러니까 브리 스킬 하나만 가지고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을 쓰든지 뭘 쓰든지 우선 해결은 되는 부분이잖아요. 해결은 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것도 내가 할줄 알고 그래서 손님 음식 갖다 드리면 되고 친절하게 하면 되겠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매장이든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장사 걸려놓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제일 이 상황에서 제일 나쁜 건 폐업인 가 같거든요. 제일 나쁜 생각이 어쨌든 이 업에 발을 들여서 내가 하려고 생각했으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을 찾아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생각해야지 좀 드는 생각이 자꾸 6개월 동안 멍하니 있으니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매장이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인테리어도 아는 형하고 저랑 둘이 다 했거든요. 혼수한 건데도 싫어, 싫어져요. 여기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어져서 처음에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달렸으면 그 다음에 힘 빠져서 그냥 뻥하니 있는 거예요 제 모습에서는 저도 못 찾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귀에 듣기 좋은 사람한테만 가서 뭐 이렇게 속내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든 꾸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겁나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뭐 자녀가 있으신가요? 예. 아들 둘 있어요 <웃음> 엄청 이제 시끄럽겠네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됐고 3학년 됐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니까 계속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 나오기 싫으니까 자꾸 이제 나오는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고, 기본적인 조리만 해놓고 나와서 원래 좀더 신경 써서 누가 왔다 갔다 하시는지. 어떤 걸 원하시는지 찾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꼭 뭐라 그래야 되지? 회사 가기 시는 것처럼 예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고 그냥 자꾸 문제점을 저한테서만 찾는 거예요, 자꾸 자꾸 파고들다 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건 지금 위상권에서도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니까요 문제점을 찾고 싶은데 저 혼자서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 혼자 생각하셨을 때 문제점이 예 뭐라고 좀내리신는건 있으신가요? 제가 혼자 생각했을때 문제점은 홍보, 예요 마케팅 음. 진짜 이렇게 깔아놓고 이거 뭐 하고 하는 건 정말 기본적인 거고 제가 작게 시작했어도 이거 자체가 사업인데 참슬이나 카스나 테라도 그냥 갖다 놓으면 팔리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도 계속 선전을 하잖아요 저 회사들도 그런 걸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손님이 들어와야 여기서 드시고 입소문이 퍼지면 그게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오세요 <웃음> 아예 저도. 이져보세요 하고 좀말 걸어보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지나간 다음에 눌러보세요 스마트폰들 다들 들고 다니시니까 검색이 편하잖아요 그런 러니까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고 시작해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모습을 제가 만든 거죠 뭐. 누굴 탓할 게 아니라 마케팅하는 사람은 약간 사기친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런 거 없이도 이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개업식도 안 했거든요 <웃음> 개업식도 안 하고 11월 13일날 개업했는데 한 보름 동안 400돈 좀 안되게 팔았어요. 아 그냥 이걸로도 그냥 돌아가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면 손님이 좀있으셨요 예. 손님이 있다가 예그 이후에 이제 1월달에 중국에서 뭐 코로나 돈다 어쩌다 하고 2월 3월은 개박살났죠. 아전 개박살났어요. 2월 3월? 2월... 2월 상황이 좀 심했던 예. 그다음 예. 중에서. 한 2주 동안 손님이 안 들어왔어요 2월 말 정도부터 3월 초까지 2주 동안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는 나라 탓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니까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 5월 초 돼서 다른 집들은 어느 정도 단골도 잡혀 있는 게 있고 하니까 정상화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단골도 없었고 그때 신규 계업했고 정상화될 게 없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다시 세팅해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데이터도 쌓인 게 없지 마케팅에서 싸는 것도 없지 손님은 안 들어오지 또 거기다 매운 갈비찜이라 여름에 안 먹힐 수도 있겠지 그러니막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민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만드는 것만 오래 했지 그런 쪽은 전문가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예 모르는 분야들이니까 고민은 되고 머릿속에 생각은 많아지는데 해결할 방법은 모르겠는 거예요 인터넷에 정보는 많잖아요. 정보는 많으니까 그 정보를 바탕으로 컨택을 하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은 제가 못하잖아요. 그냥 정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겁나고. 그러니까 선뜻 뭘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뭐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케팅 같은 거 해보시려고 시도는 안 해보셨어요? 인제 생각했어요. <웃음> 너무 늦었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가 이제 예. 한체대 상권이기도 하고 군촌동 예. 아파트는 이제 재개발 들어가긴 했지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 상권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어요 솔직히 좋다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막 번지 맞고 그러기 상태예요 <웃음> <웃음> 대표님이 어디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시는 것들 들어보면 저렇게 하면 될까? 근데 선뜻 제가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하기를 뭐 응. 어떻게 이것도 겁이 나고 저것도 겁이 나고 좀 뭔가 돌려 보려고 바꿔 보려고 하면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 비용이 들었을 때 제가 그 비용만큼의 효과를 볼수 있을까? 지금 하는 양도 굉장히 줄였어요. 원래 처음에 40kg 했었는데 <웃음> 지금은 10kg에서 짧게 짧게 돌려요. 다른 걸또 했을 때 제거 부담은 없을까? 그것도 조리직이라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장사하는 건 밖으로 뻗쳐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서만 종종거리고 다녀봐야 답은 없더라고요. 이 안에는 이 공간하고 저밖에 없으니까 네, 손님은 밖에 있는데 고민은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답이 여기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핫도그 갖고도 잘 파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핫 대박 치고 잘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권하고 메뉴가 안 맞는다는 문제인 거지 그게 메뉴 자체가 틀리는 메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매운 거 하면 정은 네.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네. 여기 한 세대는 아직 개강한 건 아니죠? 아직 온라인 수업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작년에는 11월, 12월에서 한체대 손님들도 좀 오셨었어요. 오륜교회 같은 큰 교회도 있잖아요. 여기 그 교회 손님들도 좀 오셨었거든요. 장사라는 게 이게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오시다가 또 끊어지니까 그분들 기억에는 잊혀지는 거예요. 다른 매장들도 자꾸 생기고 갈 만한 매장들은 많으니까요. 여기 말고도. 너무 그냥 가볍게 보고 다 지나쳐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저한테 있는데 이제 좀 어떻게 길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평소 손님이 없다던 사장님은 오늘 테이블 하나 치우고 또 다른 손님을 받았다 주방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어, 비밀창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조리사다 보니까 이게 동선이 제가 편해야 되니까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 같으면 여기 앞에 잘라서 홀로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웃음> 그래서 정서 안드신다고하는데 네. 손님이 벌써 두 테이블이 가지고 왔네요 네, 그러네요. 피디님 오셔갖고 이런 거 같아요. <웃음> 제가 봤을 때는 밖에 네. 가게 간판은 있는데, 네. 오면서 볼수 있는 그런 간판들이 이렇게 조그맣게만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간판은 왜안 가셨어요? 저거는 어?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웃음> 저 정도만 해놔도 전면 간판이 이렇게 크니까, 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저 정도만 한 거예요. 매운 갈비겠지만 숙주를 많이 네. 넣으시잖아요. 숙주랑... 네. 베트남 고추에 들어가서 예, 예. 그걸 예. 넣으시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게 지금 크로시드 페퍼거든요. 위에다 얹어드리는 예, 예. 게고개 들어가면 좀 맛이 시원해요. 칼칼하고 매운 것보다 저거는 좀 시원한 맛이 있어서 예, 예. 그거 이제 위에 나갈 때 세팅할 때 뿌려드리는 거고 원래는 숙주가 아니라 콩나물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콩나물 나가다가 콩나물을 데쳐놨다가 시일이 지나면 찔겨지고 이제 물이 빠지니까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주 바꿨는데 뭐 반응도 나쁘지 않고 맛도 나쁘지 않으니까 학주로 계속 가게 됐어요 지금 외식업 쪽에 올해 주방이 나다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좀 어떻게 다르세요? 지금 천양지차죠 그때는 사장님들 마음을 많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제가 사장님한테 요구하는 것도 많았고 그분들 마음을 많이 이해 못한 것도 있었고 왜냐면 그때는 제가 월급 받아가는 입장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업장을 운영하면서 돌려보니까 사스나 메르스도 똑같이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그럴 때 되게 고심하고 고민하는 것도 봤는데도 그때는 저는 가볍게 넘겼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상황이 되니까 지금은 약간 업장이 없어지고 조리직 일자리 자체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상생하는 거였지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업장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였지 그때는 많이 적대적으로도 봤었거든요 제가 업장에서 직원으로 있을 때는 근데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가 업주가 돼서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여기다 자본을 투자하고 고용도 창출하셨고 자본하고 고용까지 창출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아니 나는 맨날 바쁘면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해서 내가 가져가는 건 맨날 똑같은데 아 그게 그게 아니구나 이분들도 저게 사업체로 돌아가야 계속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그때는 그걸 이해 못했죠 지금 직원하시는 분들도 나와갖고 업장 조그만 거지만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노동 장사꾼한테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자문을 받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장사가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를 못 짓겠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문제점들에서 제가 다 개선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가 할수 있는 능력은 남들도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장사 벌려놓고 음식 맛있게 주고 손님 친절하게 응대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이건 말고 밖에 있는 손님들을내 매장 안으로 끌어서 댕겨오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겠고 음식업에 발을 담궈서 계속 장사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고 싶거든요 계속 가고 싶은데 문제점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정말 그 문제점이 맞는 건지 그것도 확신이 안 서고 총체적으로 꽉 막혔어요 다, 다 막혀서 여러 가지로 그냥 모르겠어요 다 어떤 문제점이 보여서 그냥 뭐 해답지가 있어서 찾아볼 수 있으면 책도 많이 읽어봤거든요 답은 없더라고요 좀 궁금한 게 포괄적이네요 <웃음> 어떤 점을 딱 찍어서 얘기한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니까 어디 가도 대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여기 책임도 제가 져야 되는 거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문제점도 모르겠고 해결책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웃음>